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백질의 화학적 요인에 의한 변성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pH에 의해서 변성이 일어납니다. 자, 단백질이 우리가 에, 양이온과 음이온 동시에 가진 양쪽석 전해질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양쪽성이냐 아미노기, 아민기와 카복실산기에서 양이온, 음이온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양쪽성 전해질이다 그럼 이때 이 단백질 용액에 만일 산이나 알카리를 가한다면 등전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등전점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양이 동일한 양으로 전체적으로는 중성을 이루는 pH를 등전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등전점에서는 다시 말해서 이온성을 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성이기 때문에 가장 용해도가 낮아요. 그 얘기는 침전이 혹은 응고가 쉽게 일어난다는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우유에 만약에 젖산균을 가해서 젖산이 생성되었다면 은 젖산에 있어 pH가 낮아지죠 낮아지면 은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의 등전점이 약 pH 4.6 도달하면 은 카제인의 등전점이 됩니다. 그럼 이때 이때 어떻습니까? 우유가 저산균에 의해서 카제인의 등전점에 도달해서 그 카제인이 응고됩니다. 침전이 생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을 우리가 요구르트 치즈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전점에서 pH 변화를 이용해서 이 화학적 요인에 의한 응고, 변성을 유도할 수 있다. 그 다음 염류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두부입니다. 자, 두부 제조를 위해서 두부에 우리가 들어있는 두부 단백질이 응집침전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응집침전제로 황산칼슘이나 뭐 염화 마그네슘 다시 말해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염류를 넣으면 이게 응고가 되어서 두부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염류에 의해서 변성을 시킬 때 보시면은 소량의 염류를 첨가하면은요 침전이 아니고 그 단백질이 더잘 녹아 들어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자 이걸 이제 다른 용어로 염용 이라고 그랬어 염용 그러니까 침전의 반대 효과가 잠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양보다 훨씬 많은 다량의 염류를 가하면은 이와 같이 응집 침전이 되는 염석 현상이 일어난다. s 팅아 t i n g out.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두부를 만드는 원리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염류를 다량, 다량 넣어서 우유, 염류, 그러니까 단백질 용액이 침전이 되게 만들었다. 이걸 염석이라는 용어로 그 다음 염석의 반대 개념 앞쪽에서 얘기했던 소량의 염류를 가했을 때는 염석의 반대 현상으로 더 용해도가 늘어나는 염용이라고 솔팅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염류에 의한 변성에는 솔팅 insulting out, 염용, 염석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유기 용매에 의해서도 변성이 일어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알콜, 알코올, 자, 알콜로서, 우리가 손에 세균, 이렇게, 세균을, 세균에 그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 알코올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뭐 70% 알코올. 이와 같이 유기 용매에서도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납니다. 자, 단백질 용액에 자, 유기 용매인 알코올이나 아세톤 이와 같은 유기 용매를 가하면은 역시 단백질 변성되고 침전되고 등전점 부근에서 가장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수성이 큰 알코올 뭐 여기엔 대표적인 걸 우리가 에탄올을 얘기를 합니다 메탄올은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자 알코올 에탄올이나 혹은 아세톤 그런데 아세톤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니큐어 제거하고 하는데 사용을 하지만은 자 아스톤 냄새 맞는거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알코올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해서 침전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탈수작용입니다 물을 뺏어 버립니다 그래서 탈수작용으로 인해서 단백질 분자 수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 알코올이나 아세톤에 의해서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변성이 되었다는 얘기는 결코 그 단백질이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변성 우리가 멸교 뭐 위에서도 알코올 많이 쓰고 있는데 방금 얘기했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쌀균, 멸균이 가능하냐? 탈수 작용으로 인해서 탈수 작용으로 단백질 변성을 일으킬 수 있다. 자, 이 원리입니다. 그 다음 효소에 의해서도 변성이 일어납니다. 자, 단백질 예로서 송아지 위에 존재하는 이 우유를 응고시키는 효소가 레닌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응유 효소, 그러니까 기름, 우유를 응고시키는 효소입니다. 레닌. 자, 레닌으로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을 변성시켜서 치즈 제조에, 제조에 사용합니다. 자, 카제인. 우유 단백질의 약 80%를 차지하는 구상 카제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불용성인 알파 카제인, 베타 카제인 그 다음 수용성인 카파 카제인 자, 이렇게 나누었을 때레니은레니은 수용성 카파 카제인에 작용해서 파라카파 카제인과 글라이코 마이크로펩타이드로 분해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친수성이 큰이 GMP가 카제인에서 유리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안정한 카제인 말세리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 이온과 응고해서 응고해서 이제 응고물을 생성하도록 만들어 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때 생성된 응고물을 우리가 커드 이 커드를 이용해서 이제 치즈를 만들어 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카파 카제인 수용성 카제인을 결국에는 치즈 불수용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파라카제인으로 만들고 나서 칼슘에 의해서 파라카제인이 불용성 치즈로 만들어진다. 자 어데? 레닌에 의해서, 레닌에 의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단백질 변성에 대한 내용 다루었고. 이어서 이제 식품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크게 나눠서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로 분류합시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에서는 이제 공유 두류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에서는 육류, 어육, 달걀 및 우유 단백질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적인 자 공유 단백질입니다. 자쌀 단백질 쌀 단백질에 쌀은 현미에 약7 내지 11% 백미에 6에서 10% 단백질을 함유한다. 다시 말해서 현미 속에 백미보다는 더 많은 단백질 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살 단백질의 대표적인 것이 글루테린입니다. 글루테린 66에서 78% 그 다음 글로불린이약 10% 알부민 4에서 약 8.8% 프로라민 2.6에서 3.3% 구성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가장 많이 함유된 단백질이 우리가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글루테린이 대부분이다. 얘기를 했고, 이 글루테린 중에, 자, 글루테린의 오리제닌. 자, 이건 이름을 조금 기억을 합시다. 쌀, 글루테린 단백질, 오리제닌, 글루테린의 오리제닌 단백질.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고, 그러면은 살 단백질의 특징이 뭐냐? 살의 단백질을 방금 얘기했던 글루테린으로 뭐가 부족하냐 하면은 이와 같이 라이신, 트리토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필수 아미노산, 라이신과, 라이신과 트리토판, 트리토판, 트토판 부족하다. 그 다음, 공유단백질은 주로 프로라민인 반면에 살단백질은 글루테린, 오리제닌이 주성분이다. 자,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 밀단백질입니다. 자, 밀가루의 약 10에서 18% 자, 밀에서 약 10에서 18% 밀가루에서는 8에서 16% 자 밀가루에서 8에서 16%를 단백질 함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강력분, 중력분, 방력분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강력분, 중력분, 방역본. 방역본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다. 자, 밀가루 주요 단백질은 글루테린, 글루테린의 글루테닌과 프로라민의 글리아딘. 전체 단백질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웃음> 자 이런 기억을 좀 합시다 글루테린의 글루테닌 단백질 프로라민의 글리아딘 단백질로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알코올에는 녹지 않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탄성을 주는 글루텐인 그다음 알코올에 녹으면서 연성을 주는 글리아딘 자, 글루텐인과 글리아딘의 혼합물을 글루텐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자, 글루텐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자, 글루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웃음> 글루텐의 양에 따라서 강력분 13% 이상, 중력분 10에서 13%, 박력분 10% 이하. 자, 이렇게 구분해서 주로 빵, 케이크, 국수, 과자류 제품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강력분은 더 많은 글루텐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 글루텐의 단백질의 특징으로는, 자 앞쪽에 보셨죠. 쌀에서 라이신, 트립토판 부족했죠. 근데밀 단백질에는 역시 라이신, 메치오닌, 트립토판 함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필수 아미노산 이세 종류가 필수로 우리 몸이 합성할 수 없는 이 아미노산 함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여러분들 항상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밀단백질에서 우리가 글루텐 약 85% 이거는 반죽이 형성되는 글루텐과 반죽 형성이 안 되는 비글루텐 약한 15%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비글루텐 영역에서는 알부민 약 60%, 글로불린 40%, 뭐 펩타이드, 아미노산 응고성이 없습니다. 녹습니다. 자, 이와 같은 비글루텐 부분과 글루텐 부분 글루텐 부분에서도 크게 고분자량과 저분자량으로 이양 나눌 수 있는데 고분자량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글루테닌이 주성분이고 점탄성, 불용성입니다. 그 다음 저분자량에서는 약분자량 2만 5천에서 10만 정도 고분자는 10만 이상입니다. 주성분 글리아딘닌 연성신장성은 있고 불용성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글루텐은 이와 같이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글루텐을 형성하고 있다. 자, 이어서 두류 단백질을 보겠습니다. 두류 단백질, 자 대도 단백질입니다. 대두에는 약한 35에서 40% 단백질 함유합니다. 앞쪽에 보신 우리가 쌀밀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식물성 식품으로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다. 자, 식물성 식품으로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다. 자, 대두의 주요 단백질은 글로불린에 글리세아닌, 글로브린의 글리신, 글리신인, 메치오닌, 트리토판을 제외한 모든 필수 아미나 수의 아주 좋은 급원이다. 자, 메치오닌, 트리토판을 제외한, 자, 메치오닌, 트리토판을 제외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의 좋은 공급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두 단백질 특히 뭐가 라이신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이신 함량이 낮은 우리가 쌀 종류의 이 단백질 강화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다음 단백질 분해 효소인 트립신 작용을 억제하는 트립신 저해물질이 트립신 이니비터가 대두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가열처리로 불활성화시켜서 단백질 소화 흡수 영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꼭 가열처리 불활성화시켜주는 것이 대두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트립신 억제제가 존재한다 한다. 자 동물성 단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육류 단백질입니다. 자 육류 단백질은 이제 근육 단백질로 크게 나눠 가지고 공 모양인데 근장 단백질, 그다음 섬유상의 근원 섬유, 단백질, 그 다음 결합 조직, 단백질, 자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은 근장 단백질이 약한 30%, 근원 섬유, 단백질이 약한 60%, 결합 조직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장 단백질은 자, 수용성 단백질입니다. 주요 단백질. 알부민, 마이오젠, 마이오글로빈, 그 다음 헤모글로빈의 색소 단백질과 효소 등에 들어있는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 근원 섬유 단백질은 자 단백질, 전체 단백질 한 60%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요 단백질로는 마이오신, 액틴, 액틴, 마이오신, 트로포마이오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근원 섬유 단백질입니다. 자, 마이오신은 근원 섬유 중에 굵은 필라멘트에 존재하죠. 마이오신. 존재하는 위치. 액틴 트로포마이신은 트로포마이오신은 가는 필라멘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수축 이완에 관여하는 근원 섬유 단백질입니다. 자, 액틴은 자 구상 형태의 액틴 G, 뭐 섬유상 액틴인 F. 액틴 자이두 가지 형태로 있는데 서로 가역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다음 액틴 마이오신의 복합체 액토마이오신은 ATP를 ADP로 분해하는 ATP 가수분해 효소 작용을 통해서 근육 수축 작용 및 육제품 보수성과 결정성에 관여한다. 자. 마이오신, 자, 액틴, 액토마이오신, 그는 섬유 단백질. 그 다음 결합 조직은 에, 뼈와 뼈를 접속하는 인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기에 찔긴 부분을 바로 이 결합 조직 단백질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합조직 주요 단백질은 뭐냐 하면 알부미노이드 알부민과 알부미노이드 알부민의 완전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알부미노이드의 콜라젠엘라스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콜라겐엘라스틴 자 여기에 바로 이 결합조직 단백질이 등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에, 거의 이 콜라젠이 사슬간 교차결합은 거의 없고 평평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뭐 신축성거 크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불용성인 콜라젠을 오랫동안 가열 하면은 가용성 단백질이 젤라틴으로 변해서 소화가 가능합니다. 젤라틴, 젤리화 된 젤라틴이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엘라스틴은 고무 같은 탄력성 있는 망상구조로 구성아미노산이 극성보다는 주로 비극성아미노산 함량이 높아서 산알칼이 단백질 분해 여소 보통 우리가 조리하는 이런 조건에서는 거의 분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으로 그래서 섭취 가능한 부분은 이 결합조직 단백질에서는 콜라겐, 엘라스틴은 거의 불가능하고 콜라겐에서 젤라틴 형태로는 우리가 소화 흡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육 단백질에는 역시 육류 단백질처럼 건장 단백질, 근원섬유 단백질 결합조직 단백질 구분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근원섬유가 70%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건장이 25% 그 다음 결합조직은 3%로 가장 작아요. 그래서 근장 단백질에 마요, 마요겐, 마요젠 그 다음 알부미노이드 등이 주성분이고요. 근원섬유 단백질은 액틴, 마이오신, 뭐 액토마이오신, 혹은 트로포마이오신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결합 조직 콜라젠 콜라겐, 엘라스틴 마찬가지. 자, 의육에서 액토마이오신은요, 아주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가공 저장하는 동안 쉽게 변질되고요, 동결 저장시에서도 용해도가 감소돼 가지고 육이 질겨집니다. 질겨지는 자이 근장 근원섬유 결합조직 이세 단백질 종류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걀 단백질입니다. 크게 우리가 난백과 난황 이 단백질로 구분을 한다면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메치온인, 뭐 시스테인 등 하망 아미노산이 함량이 높은 우수한 단백질 식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백 단백질, 난황 단백질 남백이 약 10에서 11% 단백질 함유. 뭐 주요 단백질은 오브알부민, 코알부민 뭐 오보뮤코이드 등으로 오브알부민이 54%로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난황 약한 33% 단백질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난황 단백질에 우리가 인 단백질, 그러니까 인지질, 지질 단백질이자 지단백질이자 인 단백질, 인지질 단백질 포함하고 있다. 아, 지단백질, 자, 여기에 난황 단백질의 약 22%를 차지하는 지단백질인 리포바이텔린, 리포바이텔린, 그 다음에 70 각각 75% 레시틴, 그 다음에 36에 42% 지질을 함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난항 속에 75%나 되는 이 레시틴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인 인을 포함하고는 인지질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유화 작용 뭐 저, 지질 저장 작용도 가지고 있다. 레시틴이 자 레시틴. 이와 같이 남백의 주요 단백질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오보알부민 남백입니다. 나노 설명이 되었고 오보알부민이 54%로 가장 많습니다. 오발부민, 인단백질이며, 열에 의해서 쉽게 응고됩니다. 그 다음, 코날부민, 당단백질입니다. 열에 의해서 불안정하고. 그 다음, 오버뮤코이드, 오버글로브린, 오버글로브린이 기포성이 커서 우수한 포립체로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남백을 이용한 기포를 만들기 위한 식품에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라이소자임 뭐 특정 세균에 대한 용균 작용이 있다. 오보뮤신 뮤신 그다음 에비딘 혹은 아비딘. 자, 이 바이오틴 바이오, 바이오틴과 결합하여 바이오틴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자, 에비딘 에비딘 흡수 바이오틴의 흡수방해 그러면은 남백에서 에비딘 혹은 아비딘 보시고 그 다음 플라보 단백질 자 이렇게 해서 난 황, 남백에도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존재를 한다. 그다음 우유 단백질, 자우유의약한 4%, 3% 단백질 함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유가 아니고 수분을 제외한 고형물로 봤을 때는 단백질 함량을 계산해 보면 약 25에 한 30% 돼요. 그래서 우수한 단백질 식품이 됩니다 자, 주로 우유 단백질 주성분은 카제인 그 다음 유청 단백질 이렇게 구분해서 카제인이 약한 80% 유청 단백질 20% 자,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카제인 뭐 알파벳타 감마 앞쪽에서 우리가 치즈에서 한번 보셨고요 자, 유청 단백질은 우유 pH가 카제인 등전점이 4.6으로 조절했을 때 침전되지 않고 위층에 남아있는 유청입니다. 그러니까 침전되지 않고 용액으로 남아있는 상태를 유청이라고 그러고 그 속에는 수용성 단백질이, 단백질은 유청 단백질이 존재를 합니다. 그 속에는 주, 주로 락토글로브린, 락토, 락트 알부민, 면역글로브린 등에 있고 전체의 우유 단백질 중에 약 락토글로브린 8.5%, 락토 알부민 5%, 면역글로브린도 1.7% 차지하고 있다. 자, 이것으로 단백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중요 부분들은 함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PPT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요점정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